안녕하세요 에스닉 키친의 에이프릴 입니다 저는 오늘 토마토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만들 건데요 사실 방울토마토는 생으로 먹기가 조금 지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잘안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냉장고에는 방울토마토가 <웃음> 저희 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침 홈 브런치를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이거든요 아침도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빵에다가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야채 손질하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많았어요 이 방울토마토를 좀더 맛있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집에서 필름 만들었는데 맛도 괜찮아서 요즘 거의 즐겨 먹는 그런 토마토 샐러드가 됐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토마토 위에 고수를 넣으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혹시 바질 있으신 분들은 바질을 넣으셔도 되고요. 좋아하시는 허브를 위에다가 토핑하셔서 섞어서 드시면 좀더 이국적인 맛을 또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토마토랑 오늘 양파만 있으면 되고요. 허프에다가 어, 드레싱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린 토마토를 넘기 그 다음에는 양파를 썰어줍니다. 고수는 이파리만 띄어서 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줄기도 같이 먹어요 왜냐면 고수를 구입할 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이 줄기도 얇게 썰어서 넣어버립니다 고수는 이국적인 맛을 내기에도 정말 좋은 허브지만 색감을 맞추는데도 이 토마토랑 양파랑 이 초록색을 위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게 생기 있어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너무 잘게썰으면 그런 것보다 약간 이파리에 이런 쉐입이 좀 살아있으면 더 음식이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이제 드레싱만 만들어서 뿌려주면 됩니다. 드레싱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레몬을 반개 정도, 아, 반개는 너무 쉴 수도 있어요 한 4분의 1개 정도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넣어줍니다 올리브오일잘 버무러지게 넣어주고 집에 있는 소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꿀이 있으면요 꿀을 조금 넣어주면 그래도 약간 살짝 단맛이 있으면 옛날에 토마토에다가 설탕 뿌려서 먹었었잖아요 뭐그 정도의 단맛은 아닌데 그냥 조금 뿌려주면 어, 토마토에 또 소금이랑 설탕이 배이면 되게 더 풍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싱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샐러드는 토마토가 거의 다한 그런 샐러드이기 때문에 드레싱은 아주 약하게만 해주면 돼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토마토 샐러드 꼭 만들어보세요. 정말 이 주시한 토마토의 과즙의 상큼함과 또 시원한 양파, 또 고수의 이국적인 맛이 어우러져서요.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차갑게 냉장고에 드셨다가 꺼내드시면 더 맛있어요. 요즘 여름 날씨에도 딱 좋은 샐러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함께할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